제작진분들의 점수까지 합산한 아 1등은, 자, 퍼포먼스에 굉장히 많은 점수가 들어갔잖아요. 대박. 대박! 퍼포먼스 조금 이게, 어? 자, 요 아, 멤버 언니들소을 일단 모두 모두 너무 고맙네 자네들 덕분에 내가 왕이 될수 있었어 아유, 네. 아, 아,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여왕님 말투가 그래요? 그건 아. 그, 고마워. 여왕님 그거 라라씨 발언이에요 아, 제가 네. 아, 너무 궁금해서요 제가 여왕님한테 관심이 많아요 아, 정말? 네. 네. 과도한 관심이네 <웃음> 여왕님 센스 짱! 어, 일단 소원을 빌어야 한다고 하는데 소원? 되게 어렵네 어, 바라는, 바라는 점? 바라는, 바라는 점? 그러면 한 명씩 얘기하겠네요 네. 아, 아 네. 얘기하겠다 네. 먼저 네. 우리 마언니 최유정님 네. 아 최유정 양 <웃음> 어, 항상 고맙네 마언니로서 최선을 응. 어. 다해줘서 어, 고맙고 언니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고맙고 지갑 좀 <웃음> 그만하게 <웃음> 아! 지금 따로 지갑은 <웃음> 여기 있습니다 아, 에이 네. 오늘도 분명히 11시 반까지 나가야 하는데 11시 28분에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 정말 그렇지만 저 뒤에 누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각을 그만하게 네 알겠습니다 <웃음> 자 다음 라라 양 라라 양은 어? 라라 양은 요즘 빨래도 잘하는데 라라 양이 바라는 점 그냥 뭐어 일단 그만 놀리게 아 알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수민 양네 <웃음> 아, 수민 양 <웃음> 뭐가 있나 보네요 수민 양은 많이 쌓이는 <웃음> 수민양은 볼살 볼살에 대해 스트레스 좀 그만 받게 너무 예뻐 <웃음>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쁜데 왜 그런지 아, 모르겠어. 여왕이 아니겠답니다. 지금, 아니, 지금 뭐, 무슨 말투? <웃음> 아 여왕처럼 할게요. 그러면 수민양은 볼살이 아름다우니까 어, 볼살을 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죠? 우리 리더 아, 지연님 아 지연양. <웃음>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짧게 하겠네. 할말이 많다고? 고마워서 할 말이 많네. 아, 우리 정말. 나의 가장 충신으로서, 네. 나의 가장 충신으로서 할 말이 많지만, 네. 어 일단 여기서는 짧게 얘기하겠네. 바라는 점 너무 우리 때문에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게. 어. 아, 맞다. 맞다. 맞다. 너무 어, 우리를 어, 생각하느라 이... 자기 자신을 죄송한데요? 잃지 말게. 아... 네. 감사합니다, 영왕님. 영왕님 약간 졸업식 어. 후나 말씀이래요. 아. 아, 재미없다는 건가?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그리고, 어, 그리고 우리 미소양은 네나 살쪘다는 말좀그만해 아, 전혀 살안 찌고 너무 말라! 말좀 <웃음> 좀 정말 너무 말라서 부러질 것만 네. 같네 그러니까 살쪘다는 말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음... 아! 네. 아 노래 연습을 네. 너무 많이 하지 말게 네. 너무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서 목이 젖이까 그래, 걱정이 성대가 돼 성대가 아무리 찬하나가볶음 어, 그 어. 성대 좀잘 관리 좀 해주게 노래 아. 너무 많이 부르면 상해 상해 아, 너무 괜찮아요 제 있어. 성대 괜찮아요 아 그래? 그러면 뭐 네. <웃음> 아니요 이렇게 쓰고 가시면 안돼고아님건강하게 어, 네. 가십시다 네 끝! 네자 네, 이번 코너는 이렇게 끝이 났으니까 들어가 봐봐봐봐네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게 네. 네. 생 아, 그래? 기억게 쓰고 있어 봐. 네. 자, 이렇게 소원까진 아니고 이제 우리 왕께서 바라는 점을 저희가 들었고요. 자 멤버들 어, 오늘 어땠어요? 아라티비에서. 너무 재밌는데 일단은 저는 아, 노래방 진짜 가고 싶다고 뮤비 타운장에서도 음. 얘기하고 음. 입에 마르고 달도록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 오늘. 저도 사실 저번에는 알아라이 여러 요리 놀이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되게 다른 컨텐츠로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색다르고 좋았고요 다음에도 또 블루트 실거라고 믿어요 저희는 그때는 더 멋진 매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렇게 왕이 되다니 음. 어, 제가 또 데뷔때부터 제 소개를 은조왕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흰조 박재원조왕 네 그래서 백재원은 은조왕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정말 그에 걸맞은 왕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와. 지금 둘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카메라가 꽤 잡혔는데 거의 <웃음> 아, 백설공주와 이제 그은주님이거든요 <웃음> 결혼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아, 은주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아라티비 나와서 저희 멤버들과 너무 신나게 놀고 가는 것 같아서 우리 페이지와 드림노트가 되게 신나게 노는, 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또 와서 신나게 놀고 싶습니다 아, 이제 마이크가 되어버렸네? 네. 네, 오늘 아라티비에서 저희가 또 라라티비요? 아라티비에서 <웃음> 노트로서 네, 기네스북, 기네스노트를 노트를 세웠잖아요 네.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네스를 늘려갈 테니까 저희 아라 TV 자주 나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음, 그쵸? 좋아요 네, 저희 오늘 페이지 덕분에 더 알찬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코너가 페이지가 없었으면 실행하지 못하는 코너였거든요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우리 페이지 너무 감사합니다 야. 오늘도 즐거웠어요 <웃음> 이렇게 아라티비로 페이지와 직접 가, 가깝게 약간 소통할 수 있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방송을 한 것도 또 되게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페이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드림노트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라티비는 사랑입니다 사랑. 지금까지 드림노트였습니다 안녕하십니다